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유부입니다. 여유부입니다. 남연입니다. 저희는 지금 한약 1년간의 세계 일주를 끝내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제 빨리 오게 됐고 음 지금 무슨 상황이냐 지금 자가 격리 이틀째입니다. 예. 그이 영상의 목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루머들이 돌고 있는데 건강하게 잘 돌아오시라는 취지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게 지금 거의 매일매일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음 참고는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3월 2 1일경 멕시코에서 부산으로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멕시코, 미국, 일본 경유해서 부산 가는 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반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순서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출발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제가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왜 대한항공이 아닌 자를 선택했느냐. 그리고 자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왜 예약을 했느냐도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출발하기 전에 어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이제 와이프가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원래 멕시코 여행을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게 4월 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조금 확산도 되면서 솔직히 청정지역이라고 했던 중미, 낭미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이제 계속 여기 있으면 좀더 위험하겠다 싶어서 이제 3월 2 7일쯤 3월 17일에 정확하게 그때 티켓을 좀 하자라고 이렇게 티켓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갑자기 또 한, 멕시코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가 격일제로 운행하는 항공사가 각각 정면 운행을 중단하는 일도 일어나고 뭐 남미에서 사람들이 고립이 되고 이런 일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조금 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희가 막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막더 티켓을 알아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티켓을 알아보다가 예전에는 이제 뭐 직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한 여행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보고 공식 홈페이지 보다 조금 더싼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면 멕시코나 남미 중미 같은 경우는 경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을 하면 더 저렴하긴 하지만 음실리야 가만히 있어 지금 어떤 일이 났었냐면 뭐 비행기 그 항공사도 운행을 중단한 사건도 있었지만 비행기 기존에 예약했던 분들이 캔슬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이런 여행 사이트를 통해서 가는 것보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하는게 추후에 뭐 캔슬이 되는 경우가 있거나 뭐 날짜 나 이런게 밀러지거나 딜레이 됐을 때 해결되는 속도나 저희가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게 확률이 더 높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하기로 하고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로 돌아오고 싶었지만 대한항공 솔직히 편도 1인당 300만원이었어요 저렴한고 경유는 좀 하지만 지금 아직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잘 항공사를 통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1인당 한 110만원씩 티켓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티켓을 했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였냐면 저희가 이제 티켓을 하면서도 생각했어요 나리타 한승이 가능할까 이런 걱정도 했었고 그리고 부산 가는 비행기가 캔슬이 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하면서도 조금 알아보면서 티켓은 완료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티켓을 완료하고 저희가 이제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일본 한승에 대한 루머 세 가지가 돌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 갔는데 그날이 일본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가 마지막 비행기였다. 그리고 공항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하루가 넘어가면 벌금 40만, 하루당 벌금 40만원을 지불한다 그리고 자가 안승은 되지 않는다 물건을 찾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어떤 분들이 공유하고 뭐 그런 루머들이 막 돌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가 없어졌다 라는 말도 하셨기 때문에 그 말도 조금 혹시 그러면 어떠지 이런 걱정을 조금 하고 떠났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떠나기 전이고 그러니까 결국 떠나기 전에 여러 가지 루머가 있어가지고 걱정이 됐다 이 말입니다 예. 자 두번째 떠나고 나서... 떠나고 나선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루머로서 돌았던 것들이 맞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갔죠 미국에서 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노숙을 하고 여러분 지금 0시 14분입니다 남편은 짜잔 진장한 공항 노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날 다시 수속을 밟고 짐을 넣고 나리타로 출발했어요 나리타에 내렸죠 여러분 저, 저 나리타에 왔는데 제가 오후 4시쯤에 나리타에 내렸어요 자를 타고 내려가지고 내리면 이제 뭐가 있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환승을 할 건지 도착인지 근데 저희는 다음날에 아침 10시 거기 때문에 환승이 아니고 도착으로 가야 됩니다 도착으로 가면 뭐를 하냐 어, 입국심사를 받아 입국심사를 뭘 하나 쓰고 입국심사를 받는데 저는 영주권자다 보니까 비자가 필요가 없고 와이프는 이제 일반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임시비자를 받습니다 돈 안되는 임시비자를 받아요 그리고 밖에 나오면 끝입니다 저희 비행기가 다음날 아침 비행기였습니다 하루가 넘어간다는 이유로 입국수속을 수속, 입국 다시 받았었어야 됐고 나가, 공항을, 나갔어야 음, 공항을 나갔어야 됐습니다 공항을 나갔어야 됐고 짐은 그대로 부산까지 갔습니다 어, 하루가 넘어간다는 이유로 밖에 나가서 호텔에 묵으실 경우에는 짐이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짐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짐이 부산까지 간다 그러니까 루머에 해당되는 뭐 며칠 있으면 뭐 40만 원이 뭐 하루에 40만, 하루에 40만 원 발생한다. 발생한다 일단 이건 루머였고 뭐 한국 간의 변경이 마지막이다 음. 뭐 부산을 못 갔다 못 가서 인천을 갔다 이런 것도 저희한테 해당 사항이 안 됐었고 임시비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왔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는 영주권이 있는 상황이고 와이프는 없기 때문에 어 임시비자를 받았고 무료입니다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 비자를 받아서 밖에 나갔더니 또 노숙을 했죠. 나리타 노숙자. 비자는 그 입국 심사할 때뭐 저는 환승하러 왔다라고 말을 하면 알아서 작성을 도와주시고 비자 받는 곳으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비자 임시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정상적으로 음. 비행기를 타서 도착했으면 그게 끝입니다. 음. 이상으로 뭐 멕시코에서 부산 오는 법 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3월 20일 출발해서 3월 23일 도착까지의 사실 기반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어, 참고해 주시고 좀 어, 또 그렇죠.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다는 거좀 어,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안전여행 하시고 여러분들 조심해서 귀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